y e a 시 마스크 착용,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래 인지, 영화 자제 등 이상 방역을 생활화합시다. 1단지입니다. 이번 정류장은 금곡역입니다. 다음은 금곡주공 1단지입니다.